어주지가 어디세요? 우리 아버님 성함이? 나이만 알려주세요. 55세죠. 58. 55. 3세 음. 들어와 있고요. 네.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사업하다 접으셨어요? 아니요, 하고 있습니다. 하, 하셨, 하고 계세요? 네. 어느 쪽 직업 갖고 계세요? 어, 넓게 보면 인쇄라고 봐야 되는 데예 네, 열전사라고 응. 그 일종의 생소하다? 그렇죠. 애들 그 판박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이제 기계적으로 그림을 아, 아. 붙여버리고 비닐을 떼내는 음, 음, 음. 그런. 종류가. 그런. 음, 예. 진짜. 근데 올해 내년 후년 57까지는 어떤 금전이론으로 좀 막혀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드는 수수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응. 내가 아버님 사업은 하시는데 접으셨나요? <웃음> 어. 하고 있습니다. 응. 제가 말씀드렸죠? 적으셨냐고? 네. 아니, 근데 그럼, 그, 정도는 그, 정, 어, 그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내년 후년까지는 약간 이렇게 계속 하락세로 좀 가다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계약 체결이나 어떤 큰 건이든 작은 건이든 이, 이어지고 연결되는 것들이 조금은 내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방향대로 가진 않는다. 아, 라고 좀, 보여, 네.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가지 않는다. 그냥 무르르듯이 자연스럽게 되든 안 되든 좀 마음을 놓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버님 성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떤 수를 잘 읽, 읽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잘 읽어요.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분이죠. 이런 분들이 공부들이 학업이 오래오래 가셨다면 정말 교수, 대학 교수 이런 직위까지도 올라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게 생업전선에 뛰어들다 보니까 네. 어떤 사업적으로 내가 금불림하고 은불림을 응. 하셔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되셨어요 사업을? 어 시작한지 IMF 부반 때니까 응, 응. 한 20여년 됐죠. 20여년이요? 20한 응. 98년 정도 됐어요. 98년 정도 예. 이게 그냥 그 전처럼 재미는 못 봐요 솔직히. 앞으로 쭉. 네. 어떤 변화 내. 네. 공장인가, 회사인지. 공장이죠. 공장이어죠 제조업이니까. 음 거기를, 아니, 재계약을 하신 건지, 아니면 이동이 있으신 건지. 아마 그쪽이 좀 개발 지역이다 보니까 네. 개발이 좀 얼마 전에 틀려서 떠떠 떠 있어요. 네, 살짝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네, 떠 있기 때문에 왜냐면 하 이게 네터가 이렇게 있으면 주변에서 흔들려요. 그러면 네. 그 주변에서 흔들리기 때문에 내가 영향이 여기까지 와요. 네. 그러면 내가 이 자리를 벗어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네. 네. 그것들이 좀 굉장히 강건이라서 제일 좀 좋은 시기를 보셔야 되고요. 좀 버티세요. 거기서. 네. 십살이 휩쓸려서 간다고, 우리 재개발하면 다 모아갖고 막 가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이제 보상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보상 문제 때문이 아니라, 아, 아, 우리 아버지의 기운이 아직까지는 거기에 내가 박혀있단 말이에요 말뚝이 박혀있어요 음. 근데 말뚝 남의 집 말뚝을 잘못 빼면 내집 말뚝 잘못 빼면 집안 망하는 음. 옛말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음. 근데 네, 그렇죠. 근데 아버님이 너무 거기에 말뚝을 깊게 박아 놓으셨기 때문에 주변에 흔들려도 먼지는 타지 먼지는 쌓여요 영향은 받아 하지만 이게 내가 빼지 않는 한 누군가 빼 와서 빼가면 그때서부터는 아버님이 하락세인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 시기나 어떤 때를 잘못 잡으면 이게 규모가 이 정도라면 좀 작게 해서 옮기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럴 것 같아요. 네. 늘려서는 못 가요, 절대. 네, 네. 근데 작지만 내가 알차게 가셔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근데 시기로 보면은 이게 내년, 후년, 후년에. 아, 그때 좀더 이사하고. 네. 그때까지 좀 그럴... 버티셔야 됩니다. 그쯤 될것 같아요, 느낌상. 음. 그리고 아빠 57, 1 58? 이때는 조금 운기, 운이 트여요. 아, 예. 성주운이 들어온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아버지의 대운이 들어오는 시기도 맞거든요. 음, 음. 어디 가서 많이 빌고 살지 마세요. 근데 빌다니요? 그니까뭐 어디 절이라든지 어디 이렇게 다니시는 데가 있어요? 아니요. 없으세요? 특별히 뭐 그런 데는 없고요. 음, 음. 부모님이랑 그 좁은 위패 뭐 있는 음. 그 암자, 음. 거기 그냥 가끔 가는 거죠. 빌러 음. 가는 게 아니라 음. 부모님 거기 계시니까. 아 계시니까. 그래 어떤 목적을 나 잘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빌지 마시고 네. 오며가며 그냥 인사차 들리시는 건 괜찮으세요 네. 근데 왜냐면 이게 빌고 빌, 그러니까 아버님 어떤 어떤 이런 무속이라든지 어떤 신앙이 이런 종교의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나는 잘될지언정 내 주변에 있는 내 자손들이나 식구들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아. 왠지 모르겠어요 근데 무조건 빌고 잘 빌고 빌고 기도하고 살면 좋은 거 아닌가요? 라는 하지만 이것들이 아버님으로 인해서 일단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의 가물, 신기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바리게이트가 쳐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전, 이게 뭐전 빌고 그러진 않아요 음, 그게 무너져 있는 순간 그 영향들이 다 자손들한테 갑니다 아. 음. 그리고 우리가 그 옮기는 시기점으로 보면 57에서 57초반이래요 이 때가 좀 제일 좋으시고요 그리고 위치 같은 경우도 지금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이랍니다 멀지 않은 곳에 리스트를 좀 뽑아서 보세요 원래 또 계획도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네 네. 응. 왜냐면 촉이나 어떤 느낌이 좋으세요 그러니까 술을 읽는다 그러잖아 아버님이 응. 아 그래요 아, 술을 읽으세요 내가 맞춰야지 알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는 느낌 촉 촉이 좋으신 분이니까 아, 응. 좋은 거네요 네, 좋은 거죠. 네. 그거를 내가 살면서 잘 활용하고 사시면 좋아요. 아... 근데 그걸 또 악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자기 궤에 자기가 넘어지는 꼴이 되긴 해요. 근데 그게 잘안 맞는 것 같아요. <웃음> 자, 우리 질문 좀 받아볼까요? 음, 뭐, 일 얘기는 이제 어느 정도 들었고요. 네네. 그게, 그게 제일 중요한 가... 사안이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족. 네네. 제가 이제 제 아들이 응. 외국에 있거든요. 네네. 뭐 그런 것도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후에 어떻게 잘 될지 음몇 살이에요? 공부는 잘해요 음,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네 대학생이니까 음음한번 왔다 갔다 해요? 아예 지금 아니, 가끔만 보셔 보죠 음, 네네네 이게 학업을 여기서 잘 마치느냐 어느 나라에서요? 미국이에요 뉴욕에? 옮긴다고 얘기 안 해요? 왜냐면이이자제분이요 네. 네. 지금 뉴욕에 내가 어렵게 어렵게 들어오는 같지만 미국 뉴욕은 아니고요. 응. 텍사스 쪽에 있어요. 텍사스, 뉴욕 이름. 응. 아 미국. 미국이라고. 네. 어. 그 자리에 있다고 하지만 그 터와 그 장소가 이 친구한테는 조금 버거 없긴 해요. 전제. 네. 터가 세다고 소위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쪽 기운 자체가 그래서 내가 여기서 공부를 학업을 진행은 하고 있지만 이동을 한번 해야 된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렇다고 한국 들어오는 건 아니고 네 어차피 지금 내년이면 졸업하거든요 응응응 음, 음, 음. 좀. 근데 이런 친구들은 국내보다는 외국 생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앞으로도 음, 자기 전문 분야에 살려서 어, 그렇게 하셔야 되고 네. 그것도 바램이시고 우리 아버님이 뭐 굳이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음. 이게 그 자리에서 딴데 이동을 하신다 하더라도 어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예. 네네 음. 다른 부분 혹시 만나시는 분 있어요? 만나시는 분 있으세요? 여자요? 음. 아니요 없어요 없으세요? 네. 있었다가 음. 한참 전에 최근에 좀 저는 관심 없는데 있는데. 저한테 관심을 보이는 여자분이 있어요 네, 있어요. 제가 안 만나요 음, 음. 그거야 뭐 아버님이 음. 내 주장과 내 가치관에 의해서 네. 하시는 거긴 네. 하지만 항상 뭐 굳이 뭐 보자면 이성훈을좀 보자면 항상 주변에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음, 네. 그래서 요 네, 그래 그런 걸로 인해서 실수, 구설 이런 것들은 그런 항상 것들 때문에 또 신경 쓰여서 신경, 네. 네. 신경 멀리하고 있어요 신경 쓰고 사셔야 돼요. 아, 예. 솔직히 예. <웃음> 응. 이게 방송이라서 다 오픈을 할순 없지만 보이는 그대로 대로 말할 뜻한 대로 그런 게 있군요. 어 그럼요 보입니다. 보여요 나 좋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아직까지 정리 안된 인연들도 있고. 네. 나름대로 는 정리했는데. 응, 나름 <웃음> 응, 나름 정리했죠. 하지만 그 기운이 넘실 넘실 아직까지 손이 우리가 정리했다고 하면 뭐, 단 단칼은 들어, 입는 거니까요. 아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가 껴안고 있어. 그럼 이제 그만, 너랑 나랑 끝. 근데 아직까지 손은 붙잡고 있는 상황? 아... 이라고 좀 보여지네요. 근데 뭐, 어쨌든 살아가면서 인연상, 음. 완전히 뭐, 뭐, 생초한 남처럼 지내이또 어렵고. 뭐 어떻게 둘러둘러 또 이렇게 얼굴 볼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렇긴 그렇죠. 해요. 근데 제가 어쨌든 정리돼요. 네네. 아버님 건강상으로는 폐쪽 조심하셔야 됩니다. 역시 담배를 줄여야겠군요. 아, 뭐, 담배뿐만, 담배가 원인이, 원인 제공의 일부겠죠.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폐의 기능이라든지, 어찌 보면 우리 고시 집안에 이런 이제, 호흡기 질환? 이런 것들이 좀 약하신. 부... 네, 알러지도 있고. 네, 약하신 네. 부분이에요. 이게, 뭐, 조상 대대로, 이게, 가족, 이, 이런 이제, 뭐라 그러지? 가족끼리 그, 병력이 네. 무시는 못하거든요. 네. 그렇게 건강하진 그래서 않으세요. 약 알러지 체질에. 어, 어 그리고 띵박질도 제대로 못하고, 많이 걷지도 못하고, 숨 쉬는 것도, 자주 이게 숨이 차고, 근데 그게 숨이 차는 거는 뭐분명뭐 폐에 문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보완하고 집어가고 건강상으로 네. 굳이 꼽자면 말씀드리고 싶은 거, 아, 예. 네네. 아, 근데 아직까지 털로는 그렇게 크게 주변에 영향은 받지만 먼지는 타고 있지만 내가 말뚝박을 뺄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 좀 유의해서 가신다 그러면, 음. 어쨌든 그 턴은 아무래도 시기가 될 때까지는 기다려, 기다리고 네. 있는 입장인요 맞아요. 음. 네. 올해 무슨 일 없으셨어요? 무슨 일을 하면 어떤. 12, 9살 아니면 뭐, 소속, 소속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있었어요, 소속. 아, 그쵸, 관제가 있었어 그 같이 일하던 친구가 음. 그만뒀는데, 그 근로계약서 안 썼다고, 음, 음. 그걸 노동부에 신고하더라고요. 그쵸. <웃음> 네. 잘좀 해결은 하셨어요? 어, 결국엔 돈으로 해결하는 거죠 어, 왜냐면 이게 관제가 들어와도 와야 되거든요. 어, 한번 정리했어요. 그래서. 아, 잘하셨네요. 네. 돈에 손을, 보, 보, <웃음> 손을 볼 받죠. 수밖에 없지. 네. 응. 올 수는 그렇게 땜맸다 치시고. 아, 그런 게 응. 있군요. 그럼요. 내년에도. 내년에도 내, 있어요? 내년에는 약간 이제 망신수가 있습니다. <웃음> 응. 망신수라면 아버님도 짐작을 하실 거예요?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어떤, 누군가의 제안이나, 어떤, 그니까 좀, 이런, 제안을 하셨을 때, 손을 잡지 마세요. 제안이라 하면? 뭐, 사업적으로도 될수 있고, 사적으로 될수 있고, 어떤 이제 도움 요청. 아. 응, 도움 요청을 바라, 바라올 때는, 네. 그때는 단호하게 NO 하셔야 됩니다. 네. 그걸로 인해서 내년 한 해가 또 뭉개질 수가 있습니다 어, 네 알겠습니다 뭐 사실 현재 그렇게 남의 저는 나름대로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한다고 하는데도 시간이 근데, 흐르고 보면은 아, 그럼요 네, 이게 오케이, 운기가 나쁘고 진짜 수가 사납잖아요 그럼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 그래도 똥물은 튀어요 <웃음> 네 그런 거 어, 있는 똥물은 같아요. 튀어요 그래서 자국은 남는단 말이죠 네, 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 네. 부분.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어, 그러면은 음. 저희 그 부부 오 음. 어떤지 좀 나옵니까? 네. 좋으세요? 아 좋지 않죠. 네, 그렇죠. 좋면 안 물어봤죠. <웃음> 아니 좋아도 물어봐. 그냥 뭐소소닭 부드 살죠. 그렇죠. 네.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부부 관계라 하면 이게 소통이 잘 되고 화목한 그렇게 살지는 못하는 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어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버님은 바깥에 내가 제2의 가정을 꾸려도 꾸려야 되고 사람을 두고 살아야 돼 살아야 돼요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도 나를 건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도 이게 부지런은 하나 부지런은 하나 아버님과의 충돌이 전혀 안 맞습니다 부지런 만에 그냥 많이 바삐 바삐 움직여요 네. 근데 그게 드, 득과 실이 되진 않아서 득이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답하죠 네 그렇죠 응. 근데 지금 상황에 이, 뭐 갈라선다 이혼한다 그런 아니, 수는 뭐, 보이진 않아요 뭐 제가 그런 생각은 없으니까 응. 각자 여지껏 살아왔던 것처럼 각자 좀 소홀한 것보다 는 그냥 무심하게 있는 네, 듯뭐 없는 정확한 듯, 정확한 표현이 무심하게. 네, 있는 듯 없는 듯 각자 어, 남편 자리, 아내 자리, 엄마 자리, 아빠 자리만 지키고 살자. 네, 그런 느낌이죠. 어,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에서는 아니고. 그렇죠. 응. 아니. 음, 아니기 때문에. 야, 오래 살았으니까 전후에 비슷하게 사는 거죠. 어, 그렇죠. <웃음> <웃음> 그렇다고 뭐 굳이 노력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아 나는. 노력해도 그게 잘 뭐랄까 왔다다치도 않나 봐요. 그쵸. 제가 한다 해도 어, 하나 안 하나 똑같아요, 반응이. 어. 그러니까 제가. 나 같아도 싫을 것 같아요, 엄마. 그러니까 응.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약간 지치죠. 그러니까 응. 안 하는, 안 하게 또 되고. 반복되는 응. 것 같아요, 그게. 그렇죠. 응. 응. 근데 어떤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 아내분이, 우리 엄마가 안 받으신 거면, 이게 서로와, 서로와의 상호작용 중에서는 어떤 믿음이 신뢰가 깨졌거든요. 응. 돈 돈으로밖에 보상을 못 받아요. 음. 무슨 일 하세요? 일 하세요? 아 뭐랄까 그 따로 특별히 일은 안 하는데 그 경매 같은 거좀 받아서 네네네 그좀 좀씩 세도 뭐 주고 그러더라고. 음, 그러니까 돈으로 보상 받는다고 하잖아요, 이분. 돈은 벌리긴 하나 봐요. <웃음> 이게 큰돈 이게 돈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관리를 음. 잘해요, 보니까. 음. 그렇죠 치고 빠지고 잘 하십니다. 관리를 잘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자기가 막 그렇게 분주하게 공무서지하고 음, 네. 다니시는 것도 있어요. 뭐 엄청 다녀요. 네, 네. 백수가 뭐 네, 다니셔야 하고. 되는 거 맞고. 네. 어. 근데 금전으로 보자면 음, 올해 내년 뭐 아빠 엄마 두 분을 놓고 비교를 하자면 엄마가 훨씬 더 나아요. 아 그래요? 네. 훨씬 나으세요. 뭐 아버님이 아는지는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예, 엄마만의 비상금도 있는 것 같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웃음> 음. 별로 제가 돈을 쓸 것도 아니고, 관심도 음. 없고. 각자. 그러니까 돈으로 보상받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뛰어다니고 다니면서, 그걸로 인해서 혼자 보상을 받으시는 거죠. 아, 음. 뭐, 아, 네. 음. 음. 저희들이 말씀 딱히, 뭐, 더 궁금하시면 여쭤보세요. 그리고 제가 약간, 그 뭐랄까, 한, 한 7, 8년 전에? 네. 그 아는 동생이 사업시에서 건설 쪽뭐 이런거 한다고 해서 돈을 좀 빌려준게 있는데 못 받아요 전혀 못 받아요 네. 못 받아요 응. 그렇군요 사실 거의 포기는 했는데 혹여나 네, 일반의 1%의 기대라도 네. 왜냐하면 그 돈을 제가 받는 지금... 것도 받는 건데 그 친구가 그런 돈을 주신 능력이 돼야 네. 걔도 사니까 근데 아버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엮여있는 걸로 보여요 요맞아 그래서 해결을 못 해요 차라리 진짜 그돈 죽었다 깨나도 없으니까 그냥 몸빵한다. 만약에 감옥에 들어가면 그 택으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아그 일은 아예 안 되는. 아, 네. 그 친구는 안 풀리는 거네. 네안 풀려요. 약간 사기성도 있어 보여요? 음 네, 살짝 있더라고요. 네, 사기성도 있었고. 나중에 보고. 알았어요. 응. 음. 이게 굉장히 말이 잘하고 편들어주고 호의를 베풀면 한 번쯤 의심해봐야 돼요. 나중에 사실대로 얘기를 하더라고. 너 그때 응. 나 나한테 사기친 거 아니야 했더니 응응. 얘기를 하더라고. 사기했다고. 네네, 그렇 그때 이제 좀또뭐 사람의 대신. 근데, 그, 어, 근데 그 지금 말하시는 분 말고 또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걸로. 네 맞아요. 어, 단독이 아닌 걸로 좀 잡히고요. 네. 그분은 못 해요. 없어. 걔는 계속 그렇게 살아요. <웃음> 근데 자기가 뭐 어떤 깨달음이나 이걸 잘못했다, 뭐 수습을 해야 된다. 근데 수습을 하고 다시 그렇게 살아야 된. 되는 건데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럴 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아버님의 삶의 가치관과 그분의 삶의 가치관은 다르거든요. 같은 사람이라도 한집에서도한 가족이라도 생각이 다르고 소통이 다르잖아요. 느껴지는 게 다르고 받아진 게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 뭐 남자한테 피해를 주고 손해를 줬지만 그게 큰 죄처럼 생각하진 않아요. 네. 약간... 그렇기 때문에 뭐 어찌보면 뻔뻔하고 어떻게 저렇게 살수 있을까 사람이라면 응? 하겠지만 자기는 자기 일을 했는데 잘못된 것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것 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같아요. 사는 거죠 네. 음. 그래서 그런 금전적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냥 아빠 사기 맞으신 거예요 <웃음> 그게 말 그대로, 이제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음. 공장을 이제 하나 사볼까 하고, 음, 음. 어렵게 모아놨던 돈인데, 네네. 그렇게 된 거죠. 만약에 아버님은요, 이게 돈이 금전이 있어서 좀 여유가 있어서 어떤 이제 문서를 지시잖아요. 그러면 집도 아니고, 그냥 약간의 작은 땅들, 큰 땅도 아니고, 조그만 땅들 여러 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모으셔야 내가 금전이 좀 깔려요. 금전이 없으신 분은 아니거든요. 금전이 없으신 분은 아닌데 이게 예전처럼 내가 주머니에서 막 융통성 있게 좀 넉넉하게 못 못해서 그런 거지 금전이 없으신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내가 돈이 있으면 큰 거보다는 작은 거에 작은 거내 거로 만들고 작은 거내 거로 만들고 그거 합치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근데 보통은 큰 거를 보죠. 그렇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한 방을 보죠. 네. 그래서 안 되시는 거예요. 방법을 반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네. 금전은 도 올라가고, 내 문서도, 문서가 오더라도 그냥 반문서가 아닌 나가는 문서가 아닌 오로지 내 문서가 되는, 내 자산이 되는. 음, 또 최근 사업적으로 좀 계속 힘들었잖아요. 네네. 근데 업체에서 한 군데에서 좀 오다량이 되는 거를 응. 같이 해 보자 하고 연락이 왔는데 네네. 사실 제가 그 거래처 사장님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거절하라고 하셨죠 그 금전적으로 응. 일을 진행을 하면 결제를 잘안 하고 이러는 응. 사람이다보니까 걱정스러워서 응,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아무리 큰 거라도 그래요? 어, 제가 그랬잖아요 아버님 문서라도 조금조금한 거 해서 크게 얻어라 일도 마찬가지예요 응. 건이 커 많이 좀 커요 큰데 이거를 오로지 내개다되면 괜찮아요. 근데 아버님은 조그만 거, 작은 거 여러 개를 해야 내 돈이 되고 돈이 흐름이 좋아요. 어, 그러면 그 오다를 통으로 받지 말고 결국에 찢어서 받아야 된다. 네. 건데. 우리 것만 따로 받고. 네네. 그런 방법으로 취하세요. 어, 통으로... 문제가 돼도 좀 이제 줄여야죠. 타격을. 어, 그럼요. 리스크를 줄여야죠. 그리고 네. 그 통으로 그 오다 받으시잖아요. 분명 금전으로 손해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음, 느낌이. 네. 그리고 그 상대방이 의를 의뢰하는 그 분이요, 어 그만큼 자기가 자본을 갖고 있지 않아요. 항상 음. 금전적으로 애매기는 분이거든. 응. 왜 아. 그런가요? 돌려막기식 약간 그런 느낌의 사람이에요. 음. 네, 그래서. 아니, 돈은 좀 있는 것 같던데. 공장 꽤 크게 하니까. 근데 그럼? 그 사고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잘안 네, 주고. 네, 네 그렇죠. 돌려막기. 돌려 돌려 네, 돌리고 ]이에요. 돌리고. 네. 네. 카드 돌려먹는 것도 예, 약간 네. 그런 느낌으로 응. 현재 음. 아, 닥달하고 어, 뭐라 해야 네, 조금조금씩 나오고 <웃음> 네. 어쨌든 일을 해도 그 제가 턴키로 받는 게 아니라 찢어서 일. 우리 것만 응. 별도로 하고 큰일을 하시더라도 돈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융통이 잘 좋으신 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돈에 금전 흐름이 좋진 않아요 그분이랑 웬만하면 진짜 정말 내가 거절하지 못한 부탁이라면 부탁이시라면 작게 쪽에서 받으신 게 맞습니다 아, 그렇, 그렇게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겠네요 네네네 네. 더 궁금하신 거? 아니 뭐 따로 특별히 이제 음. 뭐 저는 사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냐가 제일 중요한 아, 거였던 그럼요. 거니까요 네. 음. 제일 또 중요한 시기시잖아요 제 인생 음. 제 2의 인생을 또 시작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지금 하고 지금 여기서 이제 만약에 꺾어지면 진짜 힘들어지니까 아 그럼요 그럼요 준비를 잘 해보려고 하는데 음. 계속 어렵네요 그렇죠 이럴때는 조금 뭐 웅수맥이라든지 삼재풀이 원래 삼재이시거든요 삼재이시니까 예. 아무래도 삼재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금전적으로 더 질문 없으시면 상담 마무리 할까요 네 그러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